안녕하세요 맹수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커버 분장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커버 분장할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알라딘의 지니입니다 맹수생은 왜 자스민 공주가 아니냐고요 제가 또 모험을 좋아하는 맹수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지니 분장하러 가볼까요 베이스는 아쿠아 물감 대신 파란색 라이닝 칼라를 이용해서 다른 색과 믹스해서 라텍스 스펀지로 잘 깔아줍니다. 파란색 스킨톤을 맞추기 위해서 귀, 눈, 코, 입 전부 같은 색으로 깔아줄게요. 꼼꼼하게 귀 속까지, 코 속까지 전부 전부 다 깔아줄게요. 그리고 검은색 라이닝 컬러로 눈썹도 그려주고요. 극중 지니의 눈썹은 끝을 각지고 처지게 그리는 것이 포인트랍니다. 수염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. 아랫입술 및 수염도 뾰족하고 각지게 그려줍니다. 자, 여러분 어떤가요? 점점 진이가 되어가고 있죠. 수염을 붙이기 전에 유분을 없애기 위해 키친타올로 한번 찍어줍니다. 그리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속눈썹풀로 수염 붙일 부분에 도포를 한뒤 수염 모양을 잡아서 그대로 붙여줍니다. 수염을 부착한 뒤 수염 끝부분을 따서 묶어줍니다. 극중 지니의 머리 연출을 위해 머리를 정수리 위까지 올려 묶어줄게요. 묶어준 다음 얼굴에 깔았던 라이닝 컬러를 이용해서 헤어라인 경계를 없애줍니다. 묶은 머리는 가지런히 따 줄게요. 이제 어느 정도 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? 자, 이제 완벽한 진이의 모습을 하러 가 볼까요? 고고. Hello, my name is Jennie. Ah, no no no. m i j e n n i I'm Korean <웃음> j e n n y Welcome to Kim c h e m m a e t i p Um um 그냥, 한국, 맹취니. 죄송합니다. 그, 뭐, 안 되면, 영어, 버럭이 났네요. 소원을 말해봐. 소원을 말해봐. 맹선생 소원은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제가, 어바가 심했지요. 자 여러분 어떤가요? 진이 같나요? 좋아. 와 힘드네요 그래도 귀여운 맹진이 오늘도 맹 선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핫하다는 진이 커버 분장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